오늘은 뽀득이와 깨끗이가 어린이집에 가는 날이에요 출발 뽀득이와 깨끗이가 꼭 붙어서 어린이집으로 걸어가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어? 저기 놀이터가 보이네요 우리 놀이터 가서 미끄럼틀 탈까? 그래 뽀득이와 깨끗이가 미끄럼틀을 타요 추르르추르르 뽀득이와 깨끗이가 즐거운지 서로를 안아주네요 사랑해! 뽀득이와 깨끗이는 손을 꼭 잡고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심심한지 숨바꼭질도 하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 보일러. 깍깍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을 하다가 그만 쿵! 하고 부딪혔어요 <웃음> 괜찮아? 내가 미안해 뽀득이가 먼저 깨끗이를 간질간질 괜찮아 나도 미안해 깨끗이도 뽀득이를 즐겁게 놀이하며 걷다 보니 예쁜 손이 되어 어린이 집에 도착했어요. 얘들아, 어서 와! 오늘도 뽀득이의 손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손톱이 먼저 말했어요. 어휴, 세균들이 왜 이렇게 안 떨어져? 물로만 해서 그런가? 그때.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손톱아, 내가 도와줄게. 손을 씻을 때, 비누가 필요하다고 기다려. 내가 비누를 가져올게. 이 모습을 유심히 보던 손바닥이, 비누를 들고 슬그머니 나타났어요. 내가 비누를 들고 왔지. 손을 씻을 때, 비누로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고자 다들 나를 따라와 새 친구가 힘을 합쳐 손을 씻었더니 뽀드기의 손이 금세 깨끗해졌어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비누로 손 씻기 30초 실천해요